여러분 안녕하세요 제이미포유입니다 이번에 제가 첫 마켓을 열게 되었어요 첫 마켓은 제가 최근에 정말 손에서 떨어지지 않을 정도로 계속 사용하던 자빈드서울 윙크 쿠션으로 진행하게 되었어요. 최근 영상에서 계속 노출되어 오던 쿠션인데요. 첫 마켓은 제가 정말 좋아하고 항상 사용하는 제품으로 진행하고 싶었는데 이렇게 운 좋게도 윙크 쿠션과 진행하게 되었네요. 이번 제 마켓은 2020년 11월 12일 12시부터 15일 밤 12시까지 3일간 진행하게 되었는데요. 제 인스타그램이랑 커뮤니티 그리고 이 영상 밑에 링크 달아 놓았으니 확인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이번 마켓 구성은 기존 윙크 쿠션 케이스와 지금 한정 판매 중인 레더 케이스 두 가지 버전으로 나뉘어져 있어요. 세트 구성은 기존 윙크 쿠션 본품과 리필 한통 그리고 퍼프 다섯 매와 새로운 레더 케이스로 쿠션 본품 그리고 리필 한통 퍼프 다섯 매. 이렇게 구성되어 있고요. 두 세트 모두 한정 수량으로 40%씩이나 할인이 들어갑니다. 따지면 여러분은 쿠션 두 개를 3만원 초반대에 구입하시는 거죠? 그리고 단품 구성은 각각 모두 30%씩 할인이 들어가는데요. 단품 구성 중엔 제가 브랜드에요청해서 포함되어 있는 아쿠아 선크림이 함께 구성되어 있어요. 이 아쿠아 선크림은 가을 겨울철에 꼭 필요한 선스크린 제품으로 윙크 쿠션과 함께 썬베이스로 사용하면 찰떡일 썬베이스 겸 선크림 제품이에요. 아무튼 제 마켓은 이렇게 구성되어 있고요. 이제 이 윙크 쿠션이 왜제 인생 쿠션인지 차근차근 보여드릴게요. 일단 이 쿠션의 호수는 19호, 2 2호 23호 이렇게 세 가지로 구성되어 있고요 여러분이 보통 알고 계시는 다른 쿠션들보다 톤이 확실히 차분한 편입니다 저는 평소에 22호에서 화사한 23호를 사용하는 편인데요 이 쿠션은 제가 21호를 사용해야지 딱 적당히 화사하게 톤이 잘 맞아 들더라고요 호수 세가지중 19호는 다른 타사 브랜드 21호랑 톤이 비슷해요 그래서 평소에 아주 밝은 21호를 사용하시는 분들은 윙크 쿠션 19호가 잘 맞으실 거예요 이 쿠션 제형은 좀 쫀쫀한데요. 약간 쫀쫀한 제형 리퀴드 파운데이션에 보송한 파우더를 살짝 개어넣은 듯한 그런 느낌이에요. 그렇지만 제형의 무게감 대비 피부에 올렸을 때 답답함 없이 얇고 가볍게 우수한 밀착력을 보여주며 피부에 착 달라붙어요. 이런 제형 덕분에 주름 끼임이나 코 끼임에 강한 편이고요. 특히나 진짜 좋은 건막 덧발라도 뭉치지 않는다는 점이에요. 이 쿠션이 수정 화장용으로도 유명한 이유가 바로 이 장점 때문이에요. 마스크 때문에 지워진 코 부분도 다시 두들기면 감쪽같이 커버가 되어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이 쿠션의 커버력인데요. 나비존에 있는 모공과 요철 커버에 뛰어난 편이라 나비존에 트러블 많은 저에겐 정말 효자템이에요. 그리고 옐로우 베이스 때문에 붉은기도 굉장히 잘 가려줘요. 홍조 있으신 분들은 만족스럽게 사용하실 수 있을 거예요. 이 쿠션은 이러한 장점 덕분에 저처럼 얇게 레이어링해서 올려주면 진짜 겉보속촉 쿠션 인증을 팍팍 해주면서 피부를 깐달걀 피부로 만들어줍니다. 지속력 같은 경우엔 이 동영상이 제가 저번에 저 혼자 이 쿠션 지속력에 감탄해서 찍은 영상이거든요? 매출한지 5시간째였는데 이렇게 매끈하고 윤광이 돌더라고요. 진짜 놀랐어요. 그리고 마스크에 묻냐고 많이 여쭤봐 주시는데 저는 픽서 뿌리고 충분히 말린 다음에 파우더 처리해주고 다시 픽서 뿌리고 외출하는 편이에요 항상. 그래서 그런지 마스크에 막 더럽게 묻어나오고 막 많은 양이 묻어나오지 않더라고요. 그리고 이번 마켓에서 꼭 퍼프 얻어가셔야 됩니다. 제가 퍼프 더 달라했어요. 진짜 쫀쫀하고 부드럽거든요. 찰떡 퍼프예요 그냥. 여러분들이 이건 써보셔야 지알아요 진짜 좋아요. 아무튼 쿠션 소개는 이렇게 끝났고요. 이번 마켓 많은 분들이 꼭커버의 진심인 저 제이미포유의 인생 쿠션을 나눠가져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안녕.